자, 쇼호스트 100문 100답. 그것이 알고 싶다. 마4두번째 질문 나갑니다. 쇼호스트 출신 아닌 분이 운영하는 학원을 선택하고 쇼호스트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? 글쎄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? 저는 저도 <웃음> 애매한데 네. 어, 저는 이제 쇼호스트 출신 원장이잖아요. 네네네. 어, 네, 네. 어, 쇼호스트를 안 해보신 학원의 원장님이 계신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 <웃음> 저... 비방이 네네네. 되죠 그래서 그건 좀 저도 좀 곤란한데 그래서...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... 그런 거죠 병원장이 의사가 아닐 수도 있나요? 병원장이 의사가 아닐 수가 있나요? 아 그건 안 되겠네요 그럼 비유가 안되겠네 태권도장이 그러면 태권도 선수가 아닐 수 있나요? 태권도? 다어 뭐 다... 어, 어, 그러네 어떻게, 이거 어떻게 고민하실만 비유, 했네요 비유, <웃음> 비유 <웃음> 고, 고민하실만 했는데요 음... 아, 좀그러네 저도 이제 말씀드리기가 네. 근데 뭐 법적으로는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좀더 객관적으로 좀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쇼호스트를 안 해봤지만 네. 어, 오히려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, 쇼호스트를 해봤으니까 제 시각으로만 보는 거죠 제 스타일로만 일단 김효석 아카데미는 나를 따라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네. 만든 이론이고 어~ 근데 쇼호스트 출신이 아닌 원장님은 이제 그런 게 없으시니까 네. 그좀좀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어, 많은 이제 쇼호스트 분들을 모시고서 좀 다양한 음, 교육을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음. 면에서는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. 혹시 비유를 어. 한다면 예, 예, 예. 그옷 가게 사장님이 음. 매출이 엄청 좋은 거예요 음. 근데 그옷 가게 사장님 이 패션 학과를 안 나왔다. 이거랑 비유가 좀 될까요? 그거 좀 다르죠. 네. <웃음> <웃음> 그거 못하는 거고 여기는 교육이잖아. <웃음> 아 그렇죠. <그쵸야>, 그렇다 <죄송합니다. 웃음> 그건 좀 다르다.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. 네. 어쨌든 어뭐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네. 또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네. 뭐 좋은 또또 어, 결과도 내고 계시니까 쇼어스 출신 아닌 분들도 네. 뭐 저는 뭐, 뭐 배워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 그럼 네? 42번째 질문, 쇼어스 출신이 아닌 분이 운영하는 학원을 선택하고 쇼어스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그 학원의 노하우다. 음. 음.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